검 포도를 먹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회 중에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검은 포도에 대한 꿈 검은 포도를 고르거나 먹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긍정적인 놀라움이나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검은 포도는 에너지, 활동 및 모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공중에서 내려오는 포도를 받아 먹는 꿈 공중에서 내려오는 포도를 받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태어날 아이가 요절하게 될 암시다. 그러나 먹지 않고 와닿치고 있으면 장차 문학가나 교육자가 될태몽이다 꽃이 만발한 포도 나무에 대한 꿈 꽃이 만발한 포도 나무를 보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현재 추구하고 있거나 달성하려는 야망의 성공과 유리한 발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녹색 포도에 대한 꿈 특이한 녹색을 띠는 포도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누군가의 약점을 잡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멈추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불안정성을 겪을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기적인 추구를 멈출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와인을 만드는 꿈 누군가 와인을 만드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삶과 우정을 축하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당신에게 좋은 회사가 있고 사람들이 당신을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들고 있는 포도의 색깔이 점점 변해가는 꿈 건강이나 사업 혹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떨어지는 포도송이를 받아 먹지 않고 쳐다만 보는 꿈 태몽으로 장차 교육자나 정신적인 지도자로 크게 이름을 떨칠 아이를 출산한다. 말린 포도, 건포도에 대한 꿈 건포도를 보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돈이 올때더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징조가 아니라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매우 작은 포도에 대한 꿈 크기가 매우 작은 포도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알고 싶은 사람 혹은 그룹에 대한 야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적이로 포도를 따는 꿈 포도를 무적이로 따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재정 투자가 올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행운의 결과로 당신의 꿈과 야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백포도에 대한 꿈 백포도를 고르거나 먹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사람과 관련된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곧 당신이 특별한 사람을 만나고 낭만적이고 조화롭고 즐거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백포도는 로맨스 달콤한 삶과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붉은 포도에 대한 꿈 붉은 포도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큰 두려움이다 우려와 관련된 사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괴롭힘 협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 익은 포도를 따는 꿈설 익은 포도를 따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조급함과 유치한 불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진정한 형태에 도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손에 들고 있던 포도를 떨어뜨리는 꿈 좋지 않습니다. 이익이 있을 뻔했다가 그 이익은 물론 오히려 언급마저도 손해를 보게 되는 꿈입니다. 신맛이 나는 포도에 대한 꿈 쓴맛이나 신맛이 나는 포도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성공을 향한 길에 근거 없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을 극복할 것입니다. 석은 포도에 대한 꿈 석은 포도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현재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와인을 만드는 꿈 당신이 스스로 와인을 만드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인생을 깨우는 일에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당신의 일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죽거나 마른 포도 나무에 대한 꿈 죽거나 마른 포도나무를 보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불쾌하거나 불편한 경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현실에서 극심한 분노와 울음을 터뜨리는 실망스러운 사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절을 견뎌내고 극복하기 위해 평화로운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는 꿈 아주 큰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그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직장에서 엄청난 이익이나 수입을 얻는다는 좋은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따서 가지는 꿈. 입학이나 기타의 시험에 행운이 따른다. 포도나무가 있는 정원에 대한 꿈. 정원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이익 거부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결실을 기다리거나 더 풍요로운 삶을 누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포도를 수확하지 않았다면 무언가에 대해 약간 걱정하거나 불만을 품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뒤에 숨는 꿈. 포도나무 뒤에 숨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현실에서 무언가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당신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보는 꿈 포도농장에 방문하여 포도나무에 포도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성공하고 환영하는 유리한 시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더 행복하고 만족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손에 닿지 않는 꿈 포도가 손에 닿지 않아 의자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현재 달성하려는 무언가를 달성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포도 나무에 포도를 먹는 꿈 포도밭에서 포도 나무에 달린 포도를 먹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현실에서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꿈은 직업이나 낭만적인 만남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 덩굴에서 제일 큰 포도송이를 따오는 꿈 성적표에 우수한 성적이 기입된다. 포도 주스를 마시는 꿈 포도주스를 마시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가까운 행운과 막대한 행운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계획, 프로젝트 또는 앞으로 나아가기에 완벽한 시기가 될수 있으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포도한 송이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이나 싱싱한 포도를 맛있게 먹는 꿈. 많은 재물과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을 암시하는 길몽이다. 포도한 송이를 훔쳐서 몸속에 감추는 꿈이나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 부동산 소유의 행제, 재물, 돈, 물품, 식복, 합격, 당선, 자격 취득 등이 있다. 포도가 없는 포도나무에 대한 꿈. 포도가 없는 포도 덩굴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배신 또는 기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려 할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대중성이 있는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에 출품한다. 명예, 경사, 상장, 훈장, 승진, 당선, 합격, 이타, 학위, 자격취득, 승리, 성공, 행운 등이 있다. 포도나무 넝쿨이 벽을 타고 올라가는 꿈.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고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포도나무를 심는 꿈. 장래 부기 명예와 성공을 이룩하는 영어가 있게 된다. 포도나무에서 잔익은 포도송이를 따는 꿈. 사업이나 우량기업에 투자하여 결산때 많은 배당금의 몫을 차지한다. 재물. 돈, 횡재, 수익 수주, 하청 낙찰, 수확, 임신 등이 있다. 포도나무의 꿈 포도나무가 자라는 꿈을 꾸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성공할 길조이다. 포도로 얼룩진 옷에 대한 꿈긴 셔츠 혹은 옷에 포도 얼룩이 지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당신의 인생에서 부끄러운 경험을 미리 암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 발각되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포도를 따는 꿈 포도를 따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재정과 관련된 좋은 징조일수 있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무언가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를 받는 꿈 누군가 당신에게 포도를 주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현실에서 낭만적인 만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또한 당신이 정말로 원했던 것이나 기대했던 것에는 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포도를 분쇄하는 꿈 포도를 집으로 짜는 등 포도를 분쇄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포도를 수확하는 꿈 포도밭에서 큰 바구니를 들고 잘 익은 포도를 수확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직장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걱정해야 할 유일한 것은 현실에서 당신의 상사에게 이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충실하면 아이디어가 쉽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포도를 파는 꿈 포도를 판매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최근에 귀찮게 하거나 지속적인 걱정의 원인이었던 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포도를 훔치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 부동산 소유 행제, 재물, 돈, 물품, 식복, 합격, 당선, 자격 취득 등이 있다. 포도 송이가 무척 탐스럽게 보이는 꿈 예술의 전당이나 작품 전시회에 명화 감상을 하게 된다. 상봉을 하게 된다. 포도송이를 자르는 꿈 부모와 자식이 헤어질 운명이다. 포도에 대한 꿈 포도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일반적으로 물질적 부분과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는 보통 번영 풍요 안정, 기쁨을 나타냅니다. 포도의 색깔이 점점 변해가는 꿈 건강이나 사업 혹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포도주를 담근 꿈 집안에서 미래를 위해 재물이나 먹거리를 비축하게 된 포도주를 마시는 꿈 건강을 약속하는 꿈입니다 포도주를 쏟는 꿈 뜻하지 않은 방해 때문에 일을 그르칠 것입니다 포도주에 대한 꿈 포도주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현재 또는 미래의 삶에서 멋진 삶과 풍요로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꿈에서 와인을 제공한다면 필요할 때마다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